지하철로 출퇴근만 했는데 다양한 선물이 와르르!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준비한 인증샷 이벤트! 대상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! 맥북, 다이슨 에어랩, 다이슨 드라이어, 닌텐도 스위치, 갤럭시 버즈!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통 크게 준비했습니다! 서울 지하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SH공사의 지하철 광고를 찍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!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스텝 1 지하철을 탄다 스텝 2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를 찾는다 예시는 실제 광고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스텝 3 휴대폰을 꺼내 여러가지 광고 중 하나를 찍어주세요 스텝 4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 SH공사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텝 5 첨부되어 있는 네이버 폼으로 접속 하나, 응원 댓글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꼭 남겨주세요. 둘, 응원 댓글을 남기셨다고요? 그렇다면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 닉네임을 적어주세요. 셋, 직접 촬영한 광고 사진을 첨부해주세요. 넷, 이름과 휴대폰 번호, 당첨 시 상품을 수령할 주소를 남겨주세요. 이벤트 종료 후 개인정보는 폐기됩니다. 덱6, 제출하기를 누르면 참여 완료! 이벤트 참여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다. 당첨자 발표는 9월 30일 유튜브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중복 참여는 되지 않으니 꼼꼼히 살펴보신 후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.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